패널이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많이 보내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태양광 패널로 배터리를 충전할 때 필요한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태양광 컨트롤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뭐 MPPT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거의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들, 태양광 패널 300W 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까요? 300W면은 그 대략 최대 막 계산만 300W 생산한다고 치면 12V 충전할 때 이거 최대 20A까지는 나와야 되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산만 하면. 근데 실제로 300와트 패널 가지고 충전을 하면 충전량이 한심하게 적게 나옵니다 어, 이만한 패널 설치해 가지고 햇볕 쨍쨍할 때1페어 넘어갈 줄 알았는데 안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때 충전량을 늘리는 세팅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세팅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그 캠핑카 위에 패널을 올렸잖아요 그 패널은 각도가 굉장히 안 좋게 설치되어 있어요 여러분 태양광 패널 동네 다니다가 저기 시골에서 설치된 거 보면 어떻게 설치되어 있죠 바닥에 딱 평행을 붙였나요 아니에요 바닥에 붙인 게 아니라 햇빛 쪽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남쪽으로 비스듬하게 30도 정도 기울여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패널이 전기를 굉장히 많이 생산해요 그런 경우는 제가 측정해 보니까 지금도 옥상에서 측정 중인데요 300W 패널에서 300W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그 캠핑카 지붕 위에 얹는 건 그렇게 설치 못 하잖아요 그렇게 설치했다가 막 흉! 고속도로 100km로 달리면 태양광 패널다 날아가잖아요 바람 때문에 그래서 캠핑카 천장에는 패널을 수평으로 설치해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 효율이 30% 정도 줄어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30%면 300W 올려봤자 200W 조금 넘게 전기를 생산해요. 근데 방법이 없죠. 비슷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럼 우리는 200W를 생산한, 30% 까먹고 200W를 생산하는데 그거를 쭉 빼먹어야 되잖아요. 패널이 생산한 전기를 배터리에 많이 보내는 세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정말 삽질 많이 했어요 컨트롤러 종류 많습니다 꼭이 제품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제품이 해당되냐면 세팅을 바꿀 수 있는 제품 물론 저가형 세팅 못 바꾸는 제품은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냥 쓰시던 대로 쓰셔야 돼요 이런 것도 세팅 못 바꿔요 이런 것도 해 봤고 이거 만들어 온 거고요 그리고 내 손에 아까부터 쥐고 있던 거 이것도 MPPT에요 요거는 전압 세팅이 가능한데 요건 해봤자 3만폐 밖에 안돼요 조그만 장난감에 들어가는거 그리고 제품이 다양해요 뭐 이런 제품도 있고 다양하죠? 하나씩 내려놓자 보여드리고 요것도 MPPT입니다 요거 효율 되게 좋아요 근데 세팅이 힘들어요 이건 공장에서 세팅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은게 제품이 하나 있긴 있어요 이건 좀 이따 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태양광 컨트롤러 쓰실 때, 그런 거 있어요. MPPT를 써야 되냐, PWM이냐. PWM은 뭐가 MPPT 뭐냐. 뭐, MPPT가 효율이 좋다는데 얼마나 좋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PWM이란 건 뭐냐면, 태양광 충전기를 모두 PWM이라고 불러요. 얘도 PWM 회로가 내장돼 있어요. MPPT라고 해도. MPPT랑 PWM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MPPT는 뭐냐면 음, 맥시멈 파워 포인트 트래킹. 이 말은 뭐냐면 태양광 패널에서 최대한 전기를 뽑아낸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PWM은 그 뽑아낸 전기를 DC로 바꾼다는 개념이고요. 일단 MPPT 같은 경우는 효율이 어느 정도냐면 패널이 생산하는 전기의 97%를 최대 끌어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잘못 알고 계시는게 인터넷 네이버 검색하다 보면 저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을까 해가지고 네이버를 검색하다 보면 이런걸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PWM은 전압을 패널 전압 펜널 패널 있죠. 패널같은 경우 300W다. 그러면 어느정도의 전류를 생산하냐면 파란어의 8 암페어의 전류를 생산해. 36V, 8 암페어. 그럼 그 전기를 36V를 12V까지 다운시켜봐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8 암페어는? 3배로 늘어나야지 생산된 전기를 그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PWM 회로가 전압만 낮추고 전류는 늘리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를 늘리는 게 MPPT 다 아닙니다. MPPT는 패널에서 전기를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회로고요. 그 끌어낸 전기를 전압을 낮추는 게 PWM이에요. PWM 회로의 전환 효율은 약 93%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MPPT가 끌어당기는 게 MPPT에서 손실이 몇 퍼센트 일어나죠? 3% 그리고 PWM 회로에서 손실이 7% 대략 패널이 생산한 전기에 세팅만 잘하면 7서 10%를 잃어버리고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열도 나잖아요 지금도 뜨끈뜨끈하거든 전기가 이걸 열로 날아가는 거예요 10% 정도 날아가고 90% 정도는 배터리로 꽂아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한계예요 만약에 200W 패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조합을 하든 좋은 컨트롤을 썼을 때 최대한 200W 에서 배터리를 꽂아 놓을 수 있는 건 90% 니까 대략 180W 정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나는 300W 패널로 700W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에너지 보존법 칙에서 그게 안돼요 300W가 생산이 됐는데 어떻게 600W를 배터리에 꽂아넣습니까? 우리가 꽂아 넣을 수 있는 최대한 대는 패널의 각도를 잘 맞추고 그리고 구름이안 끼고 그리고 충전 패로 그러니까 이 태양광 컨트롤러 세팅을 최적화 시켰을 때할수 있는 건 뭐냐면 태양광 패널에 적힌 와트 있죠 300W면 은그 300W의 90%, 270W를 배터리로 꽂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90% 까지는 꽂아놓고 있어요. 여러 가지 설정 변경을 해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그 이상으로 꽂아놓는다는 사람이 있으면, 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팅 방법, 뭐, MPPT라는 거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자세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궁금한 거 있나요? 그러면, 예. 네. PWM의 그 MPPT에 내장되어 있는데, 네. MPPT가 하는 기능을 좀더 추가적으로 더 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MPPT에 있을까요? 하는 기능은 뭐냐면, 그, 태양광 솔라셀이라고 하죠. 칠판을 가지고 할게요. 음. 솔라셀의 특성이 되게 특이해요. 솔라셀은 그거 한장한 한 장이 약 0.5V의 전압으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0.5V라고 치자. 네. 그럼 요점은 몇 볼트까? 25V겠네요. 절반이니까. 그리고 이건 솔라셀이 생산하는 전기 전압. 전류량. 이 그래프를 보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솔라셀의 전기 생산 그래프예요. 글씨가 개판이라 가지고 알아보긴 힘들겠지만, 요쪽이 전류, 요쪽이 전압이에요. 솔라셀은 0 5 5볼트로 전기를 생산할때도 만약 1 a 다 1A를 내보내요 그리고 전압이 어떤 일이든 해가지고 0.25볼트로 떨어져도 1A를 내보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PWM회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있잖아 그게 여기서 발생한거야 PWM이 전류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PWM이 아니에요 솔라셀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전기를 끌어 먹으려고 PWM을 딱 부활을 가하죠? 그럼 배터리랑 똑같아요 부활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압은 낮아져요 솔라셀에 네. 전압이 낮아져도 내보내는 전류는 변하지가 않아 그럼 어때요? 실질적으로 생산하는 전기는 전류도 아니고 전압도 아니에요 두 개를 곱한각, 와트라고 하죠? 여기서 0.5V 곱하기 1A 하면, 얘는, 이 조그만 조각 하나는, 어, 0.5W를 생산해요. 0.5W. 조그만 거한 조각이. 근데, 부하를걸어서 배터리를 바로 연결하든 뭘 해가지고, 전기를 끌어당기면 부하를 걸면 전압이 떨어지겠죠? 전압이 0.25까지 떨어졌다. 그럼 생산되는 전기 양은 얼마냐면, 0 2 5 w 예요 판으로 줄어버렸어 이런 솔라셀의 특징 때문에 PWM 회로가 전류를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잘못 알려진 거예요 MPPT의 역할은 뭐냐면 PWM 회로 앞단에서 전기를 끌어당길 때 솔라셀에서 이 전압을 부하를 조정을 해 트래킹을 한다고 하거든요 맥시멈 파워 포인트를 가장 많이 솔라셀이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전압 포인트를 찾아요, 패널에서 그 전압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전기를 쪽 빨아먹어 그래서 생산량의 97%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충전 전압으로 바꾸는 건 결국 PWM 회로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MPPT와 PWM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연결된 패널에서 여기까지 전기가 오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럴 순 없잖아요? 여기 집, 책상 밑에 보면, 뭐안 찍어드려야 되는데 이 90볼트짜리 배터리에요 제가 패널 컨트롤러 테스트하느라고 90볼트짜리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태양광 패널 대신 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패널의 전압은 찍힐까요? 이게 77.5볼트가 찍히네요 0.6A를 보내주고 있고요 이거를 13.4V까지 다운 시켰어요. 3.6A로 충전시켜주고 있죠? 음. 요거는 지금 이 제품의 공장 세팅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당 3.6A가 충전이 됩니다. 어, 이거 20A짜리 충전기인데 3.6밖에 안 돼요. 패널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얘가 충전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저 제가 여기서 마법을 한번 보려볼게요. 마법? 마법까 아니고. 세팅을 바꿔볼게요. 컨트롤 파라미터. 오케이. 캔슬. 저는 뭘 바꿀 거냐면요. 몇개안 바꿀 거예요. 이거 오버볼트, 모 뭐, 차지 리미트, 이건 다 상관없고, 요것도 상관없고, 이퀄도 상관없고.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꼭이 제품 가지고 설명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설정 가능한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선택하면 돼요. 자, 부스트 차지라는 게 있죠. 이 부스트 차지라는 건 뭐냐면 이 볼트에 도달할 때까지 이 전압에 도달할 때까지 최대한 많은 전기를 쏴주라는 거예요. CC랑 똑같아요. 충전기 에 13.4 v 트로 지금 충전을 이건 나배터리라서 그렇고요. 요거를 인산철 배터리 충전 전압인 14.6까지 올릴게요. 그리고 플롯. 플롯은 제가 좀 이따가 실판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인산철 배터리를 가지고 있다면 이 플롯을, 플롯은 납 배터리만 필요한 구간이에요. 가스 빼주는 구간이고, 요거를 플롯을 부스트 차지랑 똑같이 맞춰버리세요. 14.6 똑같이 맞췄어요. 세이브. 자, 지금 인산철 설정으로 바꿨습니다 부스트랑 플롯을 14.6으로 바꿨어요 두번째 또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는지 아또 중요한거 하나 나왔어요 부스트 REC 부스트라는 건 뭐죠 아까 그 전압으로 최대한 많은 전류를 충전시켜 주는 기능이에요 이 부스트 REC는 뭐냐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컨트롤러는 납배터리에 최적화 되어 있어요 납배터리 수명을 오래 쓰기 위해서 그래서 부스트로 막 충전을 하다가 그 전압에 도달하죠. 부스트 전압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압을 다운시켜가지고 풀로 충전을 해요. 이 부스트 회복 전압은 뭐냐면 배터리 전압이 떨어졌을 때 다시 부스트 충전을 하려는 기능이에요. 이거 아까 부스트를 14.6으로 설정했죠. 부스트보다 1V나 2V 정도만 낮춰가지고 세팅을 하세요. 저는 14.5로 세팅을 할게요 로우 볼트 이런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세팅대로 가고 저장했어 세이브 이제 충전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봅시다 자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19.5A 아, 배우가... 네. 이 컨트롤러가 쏴줄 수 있는 이건 20A짜리 충전기거든요 이 충전기가 쏴줄 수 있는 최고치를 다써주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다면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모든 설정 변경이 가능한 컨트롤러에는 아까 제가 얘기한 부스트랑 플롯 그리고 부스트 회복이라는 전압 설정이 있습니다 이세 개를 바꿔주면 은 최소 두배나 배터리도 사실 적용이 되는데 수명이 떨어져요 최소 두배 많게는 세배까지 충전량이 증가. 지금 몇배 증가했죠? 네배 증가했어. <웃음> <웃음> 다섯 배 증가했어 지금. 네.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실판에서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태양광 컨트롤러의 그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태양광 충전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전 충전기처럼 CC C V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모드를 하나 더 가지고 있어요. 음. 태양광 충전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이것 때문에 충전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300W 패널을 달아도 5암6암밖에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정만 조금 바꿔주면은 충전기에 그리고 패널의 최대 값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생산된 전기의 90%를 배리에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먼저 CC라는 건 뭐냐면 이 컨트롤러에 아니면 태양광 패널이 생산한 전기를 몽땅 다 꽂아넣는 개념이에요 물론 몽땅 다는 아니에요 컨트롤러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이죠 태양광 패널이 600W다 그러면 600W면 40A씩 막 쏴준다고 그러면 얘 근데 얘가 20A야 그럼 얘는 40A를 안 해요. 왜냐면 얘가 목전지기 때문에 자기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쏴줘요. 얘는 20원 편를 쏴주겠죠? CC라는 거는 태양광에선 다른 말로 뭐라고 돼 있냐면, 어, 딴 데서도 용어가 다 틀려요. 회사마다. MPPT 차징이라고 돼. 그리고 이거 부스트가 아니라 벌크인가? 벌크? 벌크가 CV로 하는데도 있고, 용어가 막 회사마다 중고 난방이야 그리고 CV는 부스트라고 불러요 여기 이 제품에선 플롯은 플롯이라고 다 불러 자 CC라는 건 뭐냐면 배터리 전압이 낮을 때 만약 우리가 부스트 차지를 14.6V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배터리 전압이 14.6V가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충전을 하냐 생산된 전기를 몽땅 다 배터리에 꽂아줍니다. 그럼 여기는 전압이라고 해보죠. 세로축을 전압, 전류, 시간, 시간이다. 시간. 자, 그러면 처음에 배터리 전압이 12V에서 충전을 했다. 태양광 충전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만약에 부스트 볼트를 14.6이라고 설정했으면 1 4 6볼트가 되기 전까지 컨트롤러는 생산된 전기를 몽땅 다 배터리에 꽂아줍니다 이게 충전기의 CC 컨스턴트 커런트 모드랑 동일한 거예요 다 꽂아주면 어떻게 되냐 배터리 전압이 어떻게 될까요 1 2볼트에서 출발했다고 칩시다 그럼 배터리 전압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요올라가 올라가요 배터리 전압이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4.6까지 올라가요. 14.6V까지. 14.6V까지 올라가면 무슨 모드가 되냐? 부스트 모드가 돼요. 부스트는 충전기의 컨스턴트 볼티지, 정절, 전압. 이 전압은 올라가지 않도록 유지시키면서 최대한의 전기를 밀어넣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부스트 구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전압은 일정해지지만, 만약에 전류를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전류는 충전량이에요. 네. 충전량. 처음에 이게 20A 짜리다. 네. 그럼 처음에는 20A라고 여기 적을게요. 네. 이 MPPT 차지 구간, 구간에 전류는 20A를 쭉 충전이 돼요. 그러다가 배터리가 14.6V에 들어왔라면 전류는 어떻게 일까요? 전류를 점점 줄여줘, 충전 전류를. 네. 점점 줄여줘. 네. 여기까지는 한전 충전기랑 똑같아요. 이정도만 돼도 땡큐야 엄청나게 충전이 잘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충전기 보면은 플로 차징 여기서도 보면은 한번 볼게요. 나가가지고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파라미터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쭉맨 뒤에 있었어 이건 한번 더여기있다자 부스트 타임 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게 뜻하는게 뭘까요? 180분 180분 동안 지금은 전 부스트 타임 180분 이라고 했으니까 180분 이라고 적을게요 180분동안 13.6V로 충전을 하다가 180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전압을 뚝 떨어뜨려야 한번 전압을 뚝 떨어뜨려 가지고 아까 얘기한 플롯 플롯을 이렇게 충전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거의 모든 태양광 충전기는 플롯 전압이 13.4에서 6 사이로 측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열심히 되다가 설정을 안 바꾸면은 기본 14.6이 아니라 13.8로 되어있거든 인산철 배터리가 전기 꽂으면 13.8 금방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부스트에 걸렸다가 오후 2시쯤에 실제로 이거 120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1시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120분 동안 열심히 충전을 하다가 그것도 13.6으로 13.8 그렇게 충전을 하다가 그 시간 지나면 전압을 낮춰버려요 근데 그때 이제 오후 2시쯤 되거든요 딱 걸리면 2시쯤 돼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충전량이 300W 패널을 두장을 올렸는데도 10A밖에 안 나와요 10A, 11A 나는 600W를 올렸는데 20A 충전되는 걸본 적이 없다 왜냐면 충전이 제일 잘될때이 시간 끝나가지고 플롯으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부스트와 플롯을 동일하게 맞춰버리고 아니면 부스트 시간을 제일 길게 해버렸어요 부스트 그리고 또 풀로 구간 들어가면 전압이 낮아지잖아요 충전량이 줄어들어요 근데 그러다가 배터리 전압이 떨어지면 다시 부스트 시키는 게 뭐라고? 부스트 REC 리커버리 그거를 전압을 부스트보다 1V만 낮게 해준 거예요 그럼 부스트가 끝나가지고 전압이 떨어지다가 다시 부스트가 시작되래 물론 제품마다 다 틀려요 이 제품의 특성은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충전량이 지금보다 뭐,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께는 적어도 두분 중에 한 분은 이 설정만 바꾸면 현재 충전량보다 충전량이 두배 이상 증가한 걸 보게 될거에 28V다 곱하기 2하세요 그리고 이거 인산철 세팅이에요 납배터리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습근대로 쓰세요 납배터리에서도 이 플롯 없애버리면 충전 잘 됩니다 그런데 근데 대신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어요 인산철은 플롯을 안해도 수명이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설정할 땐 제가 전압을 높였잖아요 하나 주의할 거 옛날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한달 동안 주차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무리 갑니다 한달 동안 주차시킬 땐 창백에는 선이라도 빼놓자 스위치를 달든가 그 정도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그래가지고 설정을 부스트를 14.6 이거 14.7로 해도 돼요 그리고 플롯은 부스트랑 같게 만약에 같게 설정이 안 되는 거라면 1 v 낮게 그리고 부스트 또는 벌크라고도 불러요 용어가 다 틀려요 회사마다 벌크 리커버리를 부스트보다 한개만 낮게 이렇게 적으면 한한개 한 1볼트 낮은거라고 인식하겠죠 그렇게 설정을 해주고 아니면 부스트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하루종일 부스트되게 만약에 설정이 가능하다면 얘는 최대가 3시간 이에요 그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지금까지 충전되는거에 최소 두배 정도는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수평 설치기 때문에 70% 30% 까먹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300W 패널이라면 200W 정도 충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설정을 바꾸면은 실제로 300W 패널에서 200W 충전 되는 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300W 패널에서 아예 300W 패널이라봤자 5A밖에 측정 안되지 그거 아니에요 300W 패널이면 우리나라에서도 낮 12시에 각도만 잘 맞으면 300W의 전기를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 세팅만 잘 하면 그리고 MPPT일 때어 PWM 같은 경우는 충전 효율이 70% 그리고 MPPT 같은 경우는 대부분 MPPT 거의 제가 다 측정해봤는데 비슷해요. 90% 나옵니다. 즉 300W 패널에서 전기를 300W 생산해가지고 270W를 배터리에 꽂을 수 있다는 걸 돼요 진짜로요 그안 되는 거다 설정 안 해줘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해보세요 숫자 막 이래저래 바꿔가면서 안될 때는 부스 전압을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는 14.7까지는 괜찮아요 BMS에서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요 물론 오래오래 쓸 거라면 14.6 정도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하.. 이런거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내가 가진 컨트롤러는 없어 설정하는 기능이 암만 해도 버튼도 없고 이런 조정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웃음> 또 하, 이거 제품 찾느라 열몇개 테스트했네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좀 요새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잘 돼요 <웃음> 이거 뭐냐면 이거보다 반값도 안하는 MPPT 충전기입니다 그리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아, 공장에 살살 막 부탁하고 달래고 어르고 쪼르고 그래가지고 플로팅 기능 있죠 저 구간 네. 그거 빼달라고 네. 하는 제품이에요 플로팅이 없어요 이건 즉 플로팅이 없으면 납배터리를 써도 돼요 근데 어. 음. 뭘 가고 하라고? 수명이 반투망 날걸 네. 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무보소 배터리는 괜찮아요 근데 옛날 진짜 낫배터리 있죠 거기서는 가스도 발생을 할수 있어요 아 물론 그것도 여러분들이 의하시는게 황산가스 아닙니다 수소가스 나옵니다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충전 용량이 얘랑 같아요 얘보다 싸 보이잖아요 얘보다 안좋아해더 근데 얘보다 장점은 뭐냐 세팅을 이미 예, 완충전압 예, 부스트전압을 14.7로 했어요 그리고 부스트 시간은 계속 플루팅 없음 즉 만약 여러분이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고 딴 배터리 안돼 이거 리튬이온도 안돼요 그냥 인산철만 돼요 아니면 낮 배터리 망가질 걸 망가지진 않아요 300W 해도 괜찮다 이 정도면 충전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그리고 300W 패널 한 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이걸 되게 싸요 이거 반값도 안한다고 했어요 이 정도 제품을 쓰시면 아무것도 설정할 것도 없고 그냥 배터리 꽂고 패널 꽂고 그러면은 그 300W 패널로 낮에 배터리에 아 아까 아 우리가 200까지 테스트했을 때 얼마 됐지? 1 2지 그럼 6, 3, 18이니까 18A 정도를 충전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꽂으면 돼요 18A 낮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겠다 18안 남은 15 <웃음> 조금 보수적으로 이렇게 있어 근데 15는 무조건 나옵니다 참0 같은 패널에서 근데 요건 20A밖에 안되고요 하나 더 진행하고 있는게 있어요. 요건가 요게 20A인데 요거 30A까지 되는게 있거든 이것도 공장이랑 계속 지금 막 조르고 있어요. 우리 인산철 배터리 쓰는데 니네가 공장에서 출고할 때 부스트 차지 볼트를 좀 이렇게 높여주고 그리고 플러팅 구간을 빼주면 안되겠니? 그래가지고 뺀 제품 일단 샘플로 왔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해봤는데 잘 돼요 왜냐면 이런거 뭐 설명해가지고 세팅을 어떻게 바꾸세요 그래도 힘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게 그 보스크가 뭐고 벌크가 뭐야 <웃음> 그렇잖아요 플롯은 또 뭐고 더, 더 어려운 얘기 해볼까 막 어떤 책 보면 플로팅 할때 부동 충전 막 그렇게 적혀있어 뭔지 더 모르겠어. <웃음> 일본식 표현인데 그런거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가 아예 처음부터 인산철 배터리에 최적화된 태양광 충전기를 아직 샘플밖에 안 나왔어요. 테스트는 끝났고요 준비해 가지고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장드린 건 뭐냐면요 일단 300W 패널 한 장에서 아까 18이라고 했지? 내가 했을 때18 나오는데 먼지도껴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 제품이 될 수도 있어요 300W 패널에서 15A 300W 패널에서 210W 정도는 끌어가지고 배터리 에할수 있게 보수적으로 잡은거예요 사실 그거보다 많이 될거예요그 정도는 될수 있게 제품을 준비 중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한거 제가 한거 공장에다가 부스트 전압 높여주고 플로팅 구간 좀 빼주고 그 정도만 좀 해줘라. 그런 작업밖에 안 했습니다. 그 작업만으로도 태양광 패널의 효율을 100% 아니죠. 10% 날리고 90% 그리고 각도에서 또 날리고 그래. 80% 정도는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